일단, 어제 처음 왔는데 팬 분들한테 이기는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합니오늘또 기분 좋게 이겨서 또 승리 선물해드린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. 일단 마음은 항상 1년 내내 똑같고 오늘 하루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기는 데 제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된것 같아서 직원상 이거나 항상 많은 열정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 열정이 저희한테 많이 큰 힘이 돼서 저희 앞으로 남은 게임 많이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아니, 뭐 일단 수강이라기보다도 뭐 그동안 조금 너무 부진해서 그게 너무 죄송한 말을 주고 그렇지만 뭐 다른 말은 뭐할 수도 없고 어차피 결과가 그 가장 중요한 거니까 편기되지 네, 않고 좀더 좋은 모습으로 이런 네, 것도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뭐 지금은 후원에서 오랜만에 온 적도 소감보다도 오늘 그래도 경기 내용보다도 팀이 이겨서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응? 뭐 오늘 계기로 뭐 조금씩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또, 어, 또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거고 어, 저도 빨리 좋아져서 어, 제일지 제일 가도록 하심 내고 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, 뭐 다른 변명거리도 없고요. 네, 제가 뭐리한테 빨리 더 끌어올리고 또인더 끌어올려서 팬분들이좀더 안정적으로 야구를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세이 형이 통화해줄 거예요. 그고 네, Long h a p p 오 h a p I w i l l be able to make a an adjustment, and the h e a t e r s did a great job, so everybody's happy. I mean, I don't think I would come back here during this year, and so far it's good. I like the city, uh, the smell of the ocean is good, good breath too, so everything was fine, and we wanted to do it, uh, I mean, so it's cool. I think I won this game for you so much. I a n o r i c i a t e it. 그냥 경주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열심히 뛰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순위가 조금 하위권에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드릴수 있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일단은 뭐 스윙보다는 팀이 이어서 나가는 만족스럽습니다. 포항이 상대적으로 다운로 와서 조금 높거든요. 그래서 조금... 어, 저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었지만, 어, 뭐 그거에 동의하지 않고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계속 이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